아이고 엄마, 윈, 엄마 윈. 위, 엄마, 위. 아 위. 아빠, 엄마, 위. 가빠이렇게 아빠, 게마 위. 아빠, 엄이아이 엄마, 위. 아아 이거 안돼! 아이 이쪽으로 가야돼!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! 아이씨! 아이씨! 끝났잖아! 또 해나? 엄청 잘이야 아니 이게 안되면! 아 아 안타깝네. 아야 어, 너무 많이 해. 나나 안타깝네. 나 아니 하나도 못 녹고 있어. 하도 몇발몇 공이잖아. 아, 끝났어. 어때? 재밌어? 재밌어? 재밌어? 재밌어? 재밌어? 재밌어? 어 재밌어? 재어 어, 빨리, 빨리 어 재밌어? 빨리 어 <웃음> <웃음> 왔어. 어, 뭐야? 뭐야? 또어 아니, 왜 자꾸 나오지? 빨리 연어 빨리 연습해. 어습해 빨리 연습해. 빨 빨리 빨리 어 어, 어, 난 난... 3분 나와. 봐, 게임 재밌었어? 아, 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. 게임이 완전 젊어지는 느낌이야. 아주 그냥. 너구는 택도 안된다내 한테. 뭐가 택도 안 돼? <웃음> 아? <웃음> 내가 요연 나도 엄청 났는데. 나도 계속 쏘러 갔는데. 그래 세 분을 했잖아. 아니 네번 했는데. 참. 자, <웃음>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.